제목과 부제목을 삭제하기 위해서 크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삽입, 도형,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히 드래그 해주시고 글자를 적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상단의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누르시고 흰색 배경 1, 35% 더 어둡게를 클릭하겠습니다. 텍스트 채우기를 눌러서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두께는 문제지와 비슷한 두께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1pt를 하겠습니다. 제목의 글자가 상단에 붙어 있기 때문에 홈 탭을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 맞춤 위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시고 도형의 크기도 문제집와 비슷하게 맞춰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한글 자음, 미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겠습니다. 아래쪽에 하살표를 클릭해서 원하는 기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글자를 적을 때 영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파일, 옵션, 언어교정, 자동고침 옵션을 클릭하시면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의 셀에 있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두 개를 체크해지 하시고 확인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첫 글자가 대문자가 되지 않습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홈탭 왼쪽 정렬을 해주시고 아래 두 줄을 블럭 씌워서 목록 수준 늘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문제지와 비슷하게 조절해 주겠습니다. 서식 텍스트 채우기를 눌러서 글자 색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 주겠습니다 컨트롤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글자를 고쳐 적어 주시고 블럭을 씌워서 글자 크기를 줄여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서식,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을 선택해 주시고 직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홈탭을 눌러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내용을 수정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아래쪽을 드래그 하셔서 왼쪽 정렬해 주시고 크기를 줄여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를 적어 줍니다.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합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노란색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당겨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서식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해줍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삽입 도형 구부러진 하살표 연결선을 선택합니다. 명령 모드의 빨간 점에서 입력 모드의 빨간 점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다시 도형 구부러진 하살표 연결선을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끝점을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주시고 선 하나를 선택해주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하나 선택해주겠습니다.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서, 문제지와 비슷한 두께로 맞춰주시고, 도형 윤곽선 대시에서 파선을 선택해주겠습니다. Ctrl Shift 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 서식의 회전에서 상하 대칭을 해주겠습니다. 방향키로 이동시켜 주시고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텍스트 상자를 하셔도 되고 삽입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하셔도 됩니다 둘다 똑같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 주시고 글자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글자를 바꿔 적어 주시고 반복적으로 컨트롤 드래그 해서 글자를 계속 적어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구름 모양 설명선을 선택해 주시고 화면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노란색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문제지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편집하면서 서식 복사하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명령 모드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홈 탭을 누르시고 서식 복사를 하신 다음에 구름 모양 설명선을 클릭하시면 같은 모양이 됩니다 거기에서 글자 크기를 줄이시면 됩니다 새 슬라이드를 누르시고 빈 화면을 선택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키워 주시고 글꼴을 바탕으로 바꾸겠습니다. 진하게 해 주시고 삽입, 도형, 타원을 선택하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홈 탭에서 글자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선택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해주시고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선의 두께를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시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그림자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색을 50% 더 어둡게를 해주겠습니다. 투명도는 0으로 해주시고 흐리게도 0으로 하겠습니다. 간격은 opt 정도로 비슷하게 맞춰 주겠습니다. 닫기 해주시고요. Ctrl 키를 눌러서 오른쪽 상단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서식에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도형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 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크게 블럭 씌워서 도형들을 선택해 주시고 맞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선택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꺾인 연결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빨간 점에서 빨간 점으로 드래그해서 도형 4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꺾인 연결선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 1 선택해 주시고 문제지와 비슷한 두께로 맞춰 주겠습니다 사각형 하나를 선택해서 컨트롤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도형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 주시고 글자를 고쳐서 적겠습니다. 나머지 글자도 고쳐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기 유인물 마스터를 누르시고 날짜와 페이지 번호를 체크 해제 하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선택합니다. 파일 인쇄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이 슬라이드로 바꿔줍니다 화면을 약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의 아래쪽에 그림자가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클릭해 주시고 고품질을 체크해 주시면 그림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품질이 체크돼야 됩니다 컬러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상단의 여백을 6cm 주라고 되어있는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상단의 여백을 줄수 없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해주시면 감점 없이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